무산목 해서 잘 자라던 거를 어, 상토에다만 이렇게 심어 놨었거든요. 근데 얘들이 또 물이 모자라서 얘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쉽게도 뽑아버리고 빨간 장미는 죽었고요. 얘는 노랑장미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네요. 이제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. 이제는 펄라이트하고 해서 심어야죠. 세척 마사토로 깔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펄라이트하고 상토 원인용 상토를 3대1로 그러니까 상토 3 펄라이트 1로 해서 이렇게 뿌리고요 그리고 저는 얘를 뿌려요 개분 개분을 뿌리고 다시 덮고 얘를 빼서 음. 연질하고니까 이렇게 빼서요. 이렇게 집어넣어요. 우잘 자랐네요. 여기도 역시 계피가루를 좀 뿌려요 물론 계피가루 안 뿌려도 잘 자라요 이거는 제가 22년도부터 누군가의 유튜브를 보고서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안했어요 비료는 없어도 계피가루는 안맞답니다 21년도에 산 것들도 많으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이건 눌러 담거나 흔들지도 않고 물의 힘에 의해서 음 공극이 없어지기를 얘를 잡고선 물을 줘요 조금 잡아당기듯이 끈 밑으로 물의, 물의 힘에 의해서 좀 깔아 앉고요 이네들은 그 사이사이를 몇것이죠 이렇게 해서 노란 강미 하나 얻었어요. 감사합니다. 이야기꾼입니다.